여론조작이나 개표조작이 요즘처럼 쉬워진 전자선거 및 개표시스템 하에서 국민들은 표를 찍고도 그 표를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을 또한번 좌절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 스탈린이 말했습니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 표를 세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의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3.1%는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36.7%만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위위원이 이번 24일자로 만료되는 임기 이후에도 비상임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유지키로 하면서 이번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위원 8명 중 7명이 정부 여당의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저울로 이번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비상임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상임위원회 임기를 3년이라고 못 박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법이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은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알아야 할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할 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물갈이를 해줌으로써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말처럼 편파성을 가진 위원들이 불공정한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지 않도록 물갈이를 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해주의 꼼수 기간 연장 근무는 선거를 또다시 편파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처럼 상임위원회 자리를 물러나는 자가 또다시 비상임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해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나는 그가 비상임선관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될까요?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의 미래 행동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조회주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을 꾸밀 가능성이 있을지 이 사람의 뿌리를 좀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의 여화와 같은 성원으로 김치환의 시사이다가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 등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자극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조혜주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 적극 참여한 인물입니다. 대선 100세까지 이름이 등재되었을 정도로 사실상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할 중립적 인물을 뽑아야 하는 법인데 애초에 이런 자리에 조해주처럼 특정한 정파에 물든 사람은 부적격자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본래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언제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당시의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정치중립적인 중요한 기관에 조해주 같은 편향된 정치 이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면서 격렬한 반대를 했던 것이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5일부로 조해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항에 선관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해주 임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어서 문제는 조혜주를 그렇게나 속된 말로 물고 빨았던 것일까요? 조혜주가 선거를 편파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관리해줄 확실한 인물이라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조혜주가 다시 비상임위원으로 3년을 더 눌러앉는다는 것은 사실상 조혜주가 중앙선거 내에 막후 실세로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입니다. 조혜주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친문 핵심 중 핵심인물로 중립은커녕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춘 편파인세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총 9명의 선관위원 중 야당 몫으로 문상부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공석인 상태인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반대자가 없는 자기 편만으로 구성된 선관위를 만들어서 3월 9일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입맛에 맞게 선거를 요리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왜 문재인은 조회주를 그렇게 챙길까요? 조혜주로의 과거를 보면 그가 앞으로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야권의 민생파탄이라는 슬로건은 위법이라면서 불화하고 여권의 친일청산구호는 허용하는 등 편파적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QR코드가 선거 부정에 악용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서 사준 투표에서 민주당의 거의 완전히 일정한 비율로 현재의 국민의힘 당을 이겼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 같은 비율의 투표 결과는 천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을 때천개 모두가 동일한 면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이런 문구들은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면서 불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호 1번 민주당을 연상하게 하는 일합시다 라는 문구는 허용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색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대놓고 저지른 편파적 행위는 바로 조혜주의 작품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이 사람 하나는 잘 뽑았습니다. 세 번째, 지난 4.15 선거는 선거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120여 건의 선거불복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이들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는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1년 이상이나 재검표를 뭉갰던 것인데 이것은 별개로 하고라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재건표장에서 발견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바 있습니다. 배추잎 투표지, 한 번도 접어지지 않은 뻣뻣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인쇄절단에 파쇄된 조각이 붙어있는 투표지, 일장기 직인이 찍힌 투표지 등등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표들이 쏟아졌던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총책임자 조혜주가 어떻게 이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4.1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6일 파이낸스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2.3%는 2020년 총선은 선거 부정이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3분의 1이 지난 총선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셈인데 주류 언론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슈화를 철저하게 차단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응답자의 65.5%가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3.3%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재택근무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즉 백신 패스 등 방역 규제를 다음 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영국만의 움직임은 아니며 이번 질병은 이제부터는 일반 감기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들어 1, 2만 명씩 감염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이번 3월 9일의 선거를 사전투표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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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를 세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표를 세는 자 중앙선관위 그리고 조혜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표를 세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박빙의 승부는 안됩니다 저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단일화해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해야만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In every democracy, 모든 민주주의에서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수준을 보여줄까요? 김추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